이 집은 쓰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어 기북면 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아 쓰레트를 철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.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. 주택하고 접해 있는 주말 농장으로 가 보겠습니다. 현재 도로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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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면적은 4 4 3제곱미터다 134평입니다.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%와 용적률 100%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. 두풀지 면적은 8 2 1제곱미터다 248평입니다. 3 3제곱미터당 금액은 28만원입니다. 전체 매매금액은 7천만원입니다.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 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15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-24870015